오오 오우, 오우. 맞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영둥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방금 진짜 방금 진짜 방금 일어났어요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브이로그 이번에 이번에 좀 코로나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밖에 많이 못 나가고 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서 나만 이러고 사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이러고 사나 그러니까 남의 일상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. 남의 일상이 궁금해진 지금 영중이의 일상을 공개합니다. 빵 빵빠밤밤밤. 도부퇴 볼게요. 일단 일어나시니까 그냥 개 허름한 옷 입을게요. 허름한 옷. 집에 허름한 옷 하나씩은 있잖아. 그거 그거 입는 거야, 그거. 그걸 입어 줘야 돼. 이런 거. 영중이 첫 번째. 따단. 아, 이런 거 하지 말까? 아, 이렇게 하면 좀조이하고 재미없지 않아? 감성 있게 할게요, 저도. 너무 신났어 지금 브이로그 찍는게왜 이렇게 신나 왜 이렇게 신난 거야? 어? 뭐야 너는? 아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오늘따라 눈썹을 무슨 그린 것 같이 생겼지? 영동이 눈썹은 내추럴 입니다 내추럴 오늘 좀 감성이 지리는 게 비가 엄청 와요 이게 빗소리야 다야 이거 뷰야 반지야 한강 뷰 요즘 위염이 심해가지고 술도 좀금 3주째 끊었어요 위염이 2년째 안나타가이번엔 진짜 고쳐야겠다 왜냐면 요즘 잠도 못 자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위 고치려고 술을 3주째 끊었습니다 죽만 이만큼 이거 다 먹은 거야 이것도 다 먹은 거야 그리고 이제 죽집은 또 이게 있잖아 젓갈이랑 와 개맛있네 이건 와 음. 씻고 왔지롱 씻고 왔지롱 옷좀 입을게요 김이 용명 형님 티셔츠 이거 얼마나 시원해 얘는 팬티 기능까지 있는데 팬티 벗을까? 가장 중요한 립밤 제가 또 다슈 모델이잖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번에 다슈에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짜잔 짠 향수 퍼퓸 근데 제가 원래 다슈 향수를 쓰고 있었어요 자, 잠깐 기다려 잠깐 제가 원래 다슈 향수를 쓰고 있었거든요? 다슈 향수 나왔을 때 이제 다슈 측에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다슈 I'm Da슈 모래 마로 I'm Da슈 마로 벌레 나나르 다니냐?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몇 개를 썼어요 벌써 냄새도 중요하지만 케이스가 되게 이뻐요 음, 고급지고 얘는 이제 아쿠아 다이브 향세 가지 향이 있는데 아쿠아 다이브 향 보타닉 어, 프 썬데이 코팅 향이 있어 어 이거를 쓰면서 느낀 거는 일단 지금 여름에는 진짜 개꿀이에요 일단 완전 시원한 아쿠아 다이브 음 그냥 바다에 다이브 <웃음> 그런 냄새입니다 제가 이거 몇 개월 동안 썼었는데 냄새 진짜 오래가고 분사량 좋고 그래가지고 약간 여름에 바다를 가고 싶다? 그럼 이거 그냥 뿌리면은 그냥 바로 바다? 네 저번에 이거 뿌려가지고 우리 집 바다도 됐었어요 진짜로 그거 알잖아 그 영상 그 조회수 200만 나왔는데 그리고 제얘두 예, 제예 개는 안 써봤어요 저도 지금 처음 받는 거라서 그냥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썬데이 코튼 일단 먼저 뿌려볼게요 갑자기 한순간에 향수가 여섯 개가 됐네? 개꿀 아, 얘도 약간 하늘색이네 다쓴 마스크에 뿌려서 한번 맡아볼게요 좀 똑똑해 썬데이 코튼 음! 얘도 시원하네? 약간 썬데이 코튼 이유가 있네 여러분들 지각했을 때 잠잠딱 일어났는데? 왠지 모를 상쾌함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창밖에서 들려오는 참새 소리 매미소리그 지각했을 때 포근함을 느끼고 싶다? Sunday! r n 래 마지막으로 보타닉 리프 이거는 좀 신기하다 초록색이어서 무슨 냄새 지 약간 그냥 자연향일 것 같아 병도 초록색이었으면 좋겠는데? 병이 초록색이네요 오? 이거 그건가 허브? 음 약간 허브 냄새 오 이거는 어, 나 이런 향수는 처음부터 보는 것 같은데? 약간 자연에 있는 듯한 냄새가 아니라 진짜 자연 냄새야, 자연 냄새. 그 약간 풀 냄새. 진짜 그, 아, 꽃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. 그 냄새 좋은 꽃다발 받으면 나는 냄새. 오, 어, 약간 그 냄새야. 우와! 가을이나 겨울에 써도 좋을 것 같은데. 아무튼, 다시 향수였습니다. 나 빨리, 근데, 나 빨리 가야 됨. 영등이 특징. 비 오는 날영등이 나가면 바로 했뜸. 리얼, 리얼, 리얼. 뭐, 어, 뭐야? 불? 야, 말이 안 되는데?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그날 비가 올것 같다? 영둥이 데려가세요 진짜 비 바로 그침 아, 나도 껴줘! 나도, 나도 여행 껴줘! 나도 여행 껴줘! 그래 매미들아 울어라 나는 공부하러 갈테니 야 저건 좀 멋있는데? 이거 잘 찍으면 무지개 나오겠는데? 무지개 안 나오냐 무지개? 야 근데 날씨 진짜 갑자기 개 좋아졌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우산을 챙겼기로 참고로 저는 카페인을 못먹어서 카페 가도 과일주스나 근데 과일 알레르기도 있어서 저 자몽에이드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. 드시고 마시나요? 네 일회용잔 유리잔 어떤게 세요 어.. 유리잔으로 날씨가 다시 흐려졌어요 <웃음> 완전 개이득이네 빠바밤 빠밤 빰 빰빰 빰빰 빰라링 여러분 진짜 특이한 점 영둥이 집 오자마자 또 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거의뭐 지금 이거 거의 사실 말이 안 되지 음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말이 안 믿기지가 않는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영둥이 이제 지금 저녁쯤 됐는데 이따 밤에 또 영어 회화 하거든요. 그건 이제 과외. 그거 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알차게. 알찬. 알찬이 영어로 뭐예요? 에그풀? 에그풀 데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have a good eggful day 하십시오.